만취로 자던 중 구토물 기도 폐쇄로 질식사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민사지법 92가합 6507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92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였고 코를 골며 누워자던 망인을 원고가 깨우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깨어나지 못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도착할 무렵 사망하였습니다. 사체 검안서에 직접 사인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일어난 기도 폐쇄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쟁점 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 망인의 사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와 호흡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음주만취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생긴 사고이므로, 이는 곧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